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리얼 제자 멀티 은사자 H건사님의 간증 세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서 사시는 몇 안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전에 영상은 최종화면이나 데, 댓글란에 1,2편을 남겨둘게요. H건사님은 약 40년 전에 눈산에서 사셨습니다. 권사님의 결혼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빚을 계속 만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내 아들 갓난아기가 있었고 남편을 보면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죽이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걸 죽이면 나도 죄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내 새끼는 누가 돌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금식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분유가 아니라 젖입니다 금식이 쉽지 않으셨겠죠 저는 금식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사님은 25일 정도 작전기도를 하다가 하루를 빠뜨려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15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40일, 39일 이렇게 됐겠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방언기도를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사님은 방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상대방이 권사님을 중부기도 한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날은 이찬양을 사모님께로부터 처음 배운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그날 저녁 캄캄한 시가 항상 지나는 길에 모퉁이를 지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보여서 서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돌이 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 아니 어떻게 돌이 이렇게 움직이지? 이상하다? 무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고 어떻게 놀지? 작은 하얀 돌이 둘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 정말 신기하다 진짜 예쁘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너는 더 예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권사님이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권사님 말씀으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는 거야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게 없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도 하신 거야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정확히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구원, 증인을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사님 말씀으로는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아 주신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지치지를 않았어. 그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주신 거야. 그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다시 찾아봐. 그러면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아. 하나님은 정말 만나주셔. 만나고 싶어하면 부르짖으면 만나줘. 내가 살아가기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남편은 술로 방탕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죽이고 싶댔잖아. 일도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이날 평생도록 사는 거야.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뒤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이뻐.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모두 다 이뻐하셔. 40일 작전기도 마지막 날에 날 만나 주신 거야. 그날부터 내 인생이 변한 거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거야. 라고 어, 흥분해서 엄청 상기된 목소리로 그날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의 43장 10절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는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힘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이전에 어떤 신이 지어진 일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렇게 권사님께서는 예수님의 환한 빛이 마음속에 들어온 후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간증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H권사님의 간증을 올려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좋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